이게 이, 이.. 정확하지 않은 레시피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이제? 인류의 존폐를 위험하는 일이 되는 건지 아시겠냐고요. 그 구방에서 시킬 때는 그 리뷰를 꼭 봐요. 먹을 거막 제가 저번에 한번 냉면인가 뭔가 그 면사리를 검색을 해서 그 리뷰를 봤는데 식재료 후기 보면은 막 난리나 존나 긴데 막 후기가 어후 어, 후기에 막 별별 거다 써있거든? 막 어, 자기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떤 걸 해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존나 많이 써있고 이 식재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해먹어야 제일 맛있고 막어 이걸로 어떤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 음식이 레시피까지 사람들 거기다 싹다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끔은 그 리뷰 내려가면서 너무 길어서 좀귀찮아서고 그 냉면 살인 를 시켰는데 15초만 딱 대치라는 거야. 그 면을 딱 받고 그 면이 이제 덩어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덩어리를 면이 팔팔 끓을 때 15초 딱그타이머 설정해놓고 딱그 물에 투하하고 15초 딱 했는데 15초 따르릉 올렸는데 면이 안 풀어진 거야 다. 에? 15초라면서요. 개장나네 아, 그니까, 영양양양. 근데 사람들이 막, 그, 거기 후기에, 어? 15초라고 해가지고, 15초를 해봤더니, 그랬더니, 15초가 정말 맞더라. 막, 15초가 짱이다. 막 이러면서. 이게 15초보다 지나면은, 뭐, 어쩌고 저쩌고 더 늘어지고, 막, 어, 막, 어, 미끄덩해지고, 막, 뭐, 질겨지고, 면이 어쩌고 저쩌고 15초가 딱이에요. 정말 15초만 딱 하세요. 이러길래. 그는 물에 딱 넣었더니, 15초는 개뿔 한 1분은 삶은 것 같아.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어? 아니 우리 집에는 있 가스레인지 화력 존나 오져 어 진짜 개뿔? 그거를 그거를 면을 일단 불린 다음에 15분을 하라는 건지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먼저 써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레시피 전문 사람들 진짜 싫어한다니까? 왜냐면은 이게 어그 15초를 끓이는 게 정말 그생 면인 상태에서 15초를 끓이는 거야? 아니면 은면을 이미 풀었다 15초를 끓이는 거야? 그걸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레시피 진짜 숨 쉬는 법까지 다 적어 그니까, 미리 불렀대야 되는 거면 그렇게 써놓던가. 개호이 없어. 좀 찾아보자, 씨. 불렸다가 해야 된다고 써있나, 혹시? 봐봐, 내 이럴 줄 알았어. 면삶기 전에 물에 받아놓네, 이미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면발 이렇게 풀어놓네. 장난 똥 때리나. 이걸 텍스트로 써놔야 될거 아니야. 장난 똥 때리세요, 리얼? 아, 어휘 없네, 진짜. 이래놓고 무슨 15도로 데친데 그러면 은그 전에 면을 어쩌고저쩌고 하러 그 얘기를 써놨어야지. 사진에다가 따로 설명을 첨부하면 를뭐 뭐해? 사진 안본 사람도 있는데? 사진마다 이거를 텍스트를 달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. 이.. 이, 이 없네. 개운해, 진짜. 다음이 형상 말하던 이상형 여기다. 응. 레시피에 들어가면 극혐하는 단어. 적당히. 뭐뭐해 보였을 때. 익은 것처럼 보였을 때. 눈대중으로. 이만하면 됐다 싶은 때. 장난 똥 때리세요? 그게 레시피인가요? 인기 짱이지 그게? 아니 그렇게 감으로만 요리할 것 같으면 도대체가 레시피를 왜 보는데야? 그잖아 어? 그렇게 감으로 봐가지고 적당히 이만큼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요리할 것 같은 레시피를 왜 보냐고? 적당히 가그몇분몇 몇 초냐고? 마늘, 한움, 그러니까 이게 풀때 티스푼으로 퍼야 되는지 아니면 요플레스푼으로 퍼야 되는지 뭐 아니면 은그 밥숟갈로 퍼야 되는지 아니면 국자로 퍼야 되는지 이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. 대충 휘저어줍니다. 이거 시계방향인지 반시계방향인지 몇번 졌는지 이런 것까지나 적으란 말이야. 대충 색이 진해지고 익은 냄새가 날 때쯤 눈 대중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휘휘 저어서 푹 익을 때까지 저어주세요. 극혐 대잖지 <웃음> 대체 적당히가 언제고 대체 언제 읽는데 그 읽는 읽는 게 언제인지 어떻게 하냐고 얘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알아 어, 물어보냐 죽었는데 다 읽었니 이러면 누가 오케이 익었음 이렇게 말이라도 하냐고. 그러니까 재료를 재료랑 대화를 해야 알 수가 있는 수준이야 응? 근데 나 문은 알지 문을 이렇게 찔러보서 이렇게 푹 들어가면 익은 거래 정말 호호 불면은 균형이 뚫리는 그 정도로 푹인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힘줬을 때꾹 들어가는 게 익은 건지 그걸 또 설명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알면 안 찾아봤지 어? 장난 똥 때리나 리얼리 나중엔 냄비에 그게 장착도 있으려나? 말하는 냄비 있으면 겁나 뜨겁다고 밖에 안 하지 않을까 주인님 개 뜨거워요 아니면 나중에는 그 가사용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요? 가사용 로봇이 나와가지고 모든 음식의 레시피가 다걔 뇌에 있는 거지. 다 저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아 근데 이게 레시피가 저장이 안돼 있는 거면 은 이것도 또 진짜 어? 힘든 문제가 돼버린다 왠지 알아? 그러면 은 얘가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레시피를 이제 보고 한다고 쳐. 근데 어? 인간도 모르는 적당히 눈대중으로 뭐뭐 해보였을 때 입안 하면 익은 거 같을 때 이런 말을 걔가 어떻게 알겠냐고. 야너 맛이 왜 이래? 비빅블로그에 나온 대로 따라했습니다. 뭐? 어느 블로그인데? 삐빅 이겁니다. 적당히 익은 것 같을 때 어? 익은 것 같은데? 이, 이게 뭐야?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. 이럴 거 아니냐고. 어? 저개 어이없네 진짜. 이래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지.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폭망의 지름길로 향하는 어쩌고저쩌고가 된다. 이런 말이요 어? 요리 어쩌고저쩌고를 찾아봐야겠다. 이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 서칭을 막 하는데 그 블로그 같은데 보면은 거기에 레시피가 다 X같이 그따구로 써있는 거야. 그러면 음 적당히 그러면 인간 영원히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지. 네. 봐봐, 이게 어? 이게 이, 이... 정확하지 않은 레시피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, 이제? 인류의 존폐를 <웃음> 위험하는 일이 되는 건지 아시겠냐고요. 전 세계가 영국 음식 엔딩이 나는 겁니다. <웃음> 영국 음식 엔딩보다 사실 더 처참할 수 있어. 왜냐면은 영국 음식은 애초에 맛이 없는데 어? 그 어, 우리는 어?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더 처참한가요? 맛없는 것만 먹고 자라면 그 맛있는 걸 맛있다고 생각을 못한다며 그래서 그 뭐냐? 무슨 요리사인데 급식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바꿨대.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뭐 이게 뭐야 맛 존나 없어 쓰레기 같은 돈가스 튀김 같은 거 가지고 오란 말이야! 그래서 다시 그 쓰레기 같은 급식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맛있는 걸 먹던 우리한테는 타격이 있는 거지. 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낄 것이며 앞으로 인류의 미 미래에 끼칠 절망적인 여파를 생각해보라는 거 있다 없으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 이게 어? 영국은 솔직히 맛대가리 없는 거 처먹고 있었으니까 <웃음> 혹시 그렇다면 혹시 그게 사실 영국의 음모인 거지 니들도 다 크크크 이런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해서 맛대가리가 없어진 음식들을 먹어라 어차피 우리처럼 미각이 후퇴하면 말이지 차 같은 거나 홀짝거리고 처먹는 수밖에 없다고 너네도 다 똑같이 데워봐라 크크크 이런 거 아니냐고 그 사실 네이읍의 레시피 그 블로거들이 다 영국에 음모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요원들이었을 수도 있지. 그치? 전 세계의 미각을 떨어뜨리고 자기네들 음식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그런 극강무도한 그런 음모가 되게 숨어있는 거 아닐지. 그치만 이렇게 사보리라도 해야 응? 아무튼 진짜 맞는 말입니다.